안녕하세요 블랙형 입니다 2020년 1월 22일 아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군요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최선을 다해서 어, 시간이 더 빨리 가지 않게 열심히 열심히 해야겠죠 네 오늘 콘텐츠는 어, 곱슬머리가 심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곱슬머리를 정리하는 법 네, 빗과 가위를 이용해서 머리를 자르는 법 조금 짧게 잘라달라고 말씀하셔서 조금 짧게 자르는데 있어서 앞머리는 눈썹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네 뒷머리랑 옆머리 같은 경우는 라인 정리가 좀 깔끔했으면 한다라는 어떤 그런 주문이 들어온 상태입니다. 이 곱슬머리는 어떻게 자르는지 한번 보시죠. 먼저 물을 한번 이렇게 칙칙 뿌려주세요. 그리고 곱슬머리이기 때문에 먼저 살짝 그 핀셋으로 머리 위를 잠깐 보험처리 해주시고 이렇게 뻗친 머리들 툭툭툭 잘라주세요. 정리를 하실 때 빗과 가해를 이용해서 살살 채워주세요. 그리고 앞에 뻗은 머리는 다 잘라주시고 뒷머리로 약간 한번더 정리를 해주시고 머리를 잘라주시는 거예요. 네, 이렇게 딱딱 잘라주세요. 그리고 귀 라인 쪽에서도 마찬가지 다 잘라 주시면 돼요. 이건 투블럭 개념이 아니고 댄디 쪽으로 위에 머리랑 연결해서 또 자를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좀귀 라인 위쪽도 잘 정리해 주시고 네, 툭툭 잘라 주세요. 그리고 이 뒤쪽에 이 귀쪽에 귀위쪽의 라인은 정말 깔끔하게 잘라 주시는 법 그거 잊지 마시고 그귀 라인을 좀 약간 잘 파주시는 거예요. 깔끔하게. 그리고 위에 거 내려주시고요. 그 위에 또 올려서 한 번씩 툭툭 잘라주세요. 그물 물 같은 경우는 한 번만 툭툭 뿌려주시는 거예요. 물을 한번 툭툭 뿌려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위에랑 밑에 라인을 살살 정리해서 잘라주시면 되고요. 네, 지금 이런 피친머리 같은 경우는 툭한번 잘라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. 일단 앞머리 부분은 내두는 거예요. 옆머리 그 다음에 클리퍼로 토끼, 바리, 토끼 클리퍼로 약간 이렇게 라인을 정리해 주시는 거죠. 윗라인 귀 윗라인을 살살 정리해 주시고 뒷라인도 약간 라인도 따주시고 일단 곱슬머리이기 때문에 좀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를 우리가 목표로 두고 자르는 거예요. 그리고 위에 머리 보험 들었던 머리도 물한 번씩 뿌려주세요. 곱슬머리는 좀 약간 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기 때문에 그 라인 같은 경우를 좀 잡기 위해서 물을 한번 뿌려 주십니다. 그래서 물을 한번 살살 뿌려 주시고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살살 뿌려 주시는 게 핵심이죠. 너무 많이 뿌리게 되면 젖어 있기 때문에 그 라인이 안 보여서 저 같은 경우는 머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물을 살살 한 번만 뿌리게 됩니다. 물은 원래 잘안 뿌리지만 이럴 땐한 번씩 뿌려주는 것도 센스입니다. 네. 그 뒷머리 라인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. 이렇게 가위로 툭툭툭 잘라주세요. 빛의 어떤 각도는 보통 앞에 끝날 어 우리가 살이죠. 저쪽 그 빛의 어떤 그 살을 두피에다 댄 상태에서 밑에 각도로 45도 그 45도로 쑥쑥 올리다가 90도로 올라가고 45도에서 90도로 올라가고 해서 머리 두상은 위쪽 위쪽 두상은 안 됩니다. 두상의 위쪽 두상의 빗은 안되고 위로 쭉쭉 올려주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클리퍼로 살살 라인을 먼저 정리해 주시고 어, 큰 그림을 먼저 그리시고 라인 정리는 나중에 토끼 클리퍼로 정리할 겁니다. 네. 그 다음에 뭉쳐있는 부분들을 잘 보시고 이렇게 질감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. 질감 처리는 따로 필요 없어요. 곱슬머리나 이런 펌 머리 같은 경우는 보통 위로 라인을 해서 90도로 들어서 툭툭 잘라주셔야지 그 어떤 라인이 좀 이렇게 가입밥이라던가 이런 라인들이 잘 안보이고 잘 잘려요. 근데 대부분 이제 그런 어떤 초보명사분들은그 수치는 부분을 좀 배우다 보니까 수술 많이 치게 되면 그 부분이 얄쌍해져가지고 보통 머리 자체가 어, 처음에는 괜찮지만 이제 머리 자르고 나서 머리 감고 나면은 그 부분들이 너무 좀 많이 파여 있는 듯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치는 것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. 이번엔 왼쪽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. 똑같이 물 한번 칙칙 뿌려주시고 짝짝 뿌려주세요. 그리고 또 가위로 빗과 이용해서 툭툭 잘라주세요. 네. 보통 저같은 경우는 이런식으로 물을 살짝 뿌려 가지고 할 때도 있고 아예 물을 안뿌리는 경우도 있는데 곱슬머리나 펌은 펌이 된 머리는 무조건 물을 뿌려줍니다 그리고 옆라인 같은 경우는 앞으로 빼주셔서 한 번만 이렇게 대각선으로 툭 잘라 주시면 이렇게 라인이 잘 서요 예, 이렇게 고기 부분 관자놀이 쪽도 툭 잘라서 잘라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앞머리는 절대 건들면 안되니까 이따가 자를거고 이따 조금 있다가 머리를 자를 거니까 앞머리는 건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귀를 잡아서 내려주시고 귀 윗바퀴 귀바퀴 위쪽을 잘 가위로 툭툭툭 잘라주세요 라인만 잘 따주신다는 것을 좀 해주시면 보통 잘 자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툭툭툭 잘라 주시는거 오른쪽과 동일합니다 네 빗과 가위를 이용하는 법은 제가 예전에 그 동영상 올린 부분을 있으니까 한번 더 참고해 주시고 연습은 필수로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정리하는 법을 하셔야 돼요 손님 머리를 머리를 정리하고 돈을 받고 머리 자르는 부분은 굉장히 좀 힘들기 때문에 연습을 연습을 열심히 하시면 받기 좀 편하실 겁니다. 네, 그 위의 라인도 마찬가지 좀 자르시고 그 위에 라인도 핀셋을 빼주셔서 그 부분을 물을 살짝 뿌려서 예, 이런 식으로 툭툭툭 잘라주시는 거예요. 대신 똑같습니다. 빗의 빛의, 빛의 끝부분이 아닌 빗살에 대해서 빗의 어떤 그 살로 두피를 45도로 든 상태에서 45도로 둔 상태에서 90도로 올라가고 빗 뒤쪽에 45도입니다. 빗 밑에 쪽으로 45도로 머리를 정리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. 그리고 라인은 정확하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. 꼭! 곱슬머리의 어떤 정리법은 깔끔한 걸 원하기 때문에 라인만 정리하는 하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라인이 아주 정리가 잘될 겁니다. 깔끔하게 보일 겁니다. 네 뒷머리 옆 라인도 마찬가지 왼쪽과 오른쪽은 동일합니다. 네 똑같이 위로 잘라주시고 위쪽으로 올라가긴 하는데 빗살이 두피에 닿아서 빗, 빗의 창부분을 대고서 머리를 잘라주시는 거예요. 그 각도는 밑으로 45도입니다. 네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90도가 되는 거죠. 네 라인은 빗, 제일 큰 라인은 먼저 라인을 따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그 클리퍼로 이용해서 먼저 라인을 땁니다. 그리고 이런 그 올라간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잘 밑으로 빗살에 끝으로 머리를 자르게 됩니다. 저는 그래서 어느 분이 빗의 어떤 크기에 그 어떻게 그렇게 넓은데 잘 자르시냐고 하시는데 사실은 연습을 통해서 어 빗끝 쪽을 이용해서 머리를 자르죠. 제 빗을 보시면 좀 많이 파여 있습니다. 그만큼 빛을 한번 쓰면 보통 한 2~3개월 정도 쓰고 바꾸는 것 같아요. 그만큼 파이죠. 많이 긁어내서 그런가? <웃음> 일단 라인은 무조건 이렇게 라인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곱슬머리는 무조건 라인이 라인 정리가 생명입니다. 네, 이렇게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어렵지 않아요. 연습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. 자, 뒷머리 라인, 요번에 이제 곱슬머리니까 무조건 이제 또물 한번 꼭 툭툭 뿌려주세요. 네, 많이 뿌릴 필요 없습니다. 물 떨어지지 않게. 그리고, 처음부터 밑에서부터 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, 위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, 이런 식으로 계속 머리를 잘라주시는 건데, 보통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, 오늘 빛 각도는 밑에 살이 두피의 단상태. 그, 짱구머리면, 네이프 밑에 부분부터 45도로, 그, 내려서 밑에 각도가 45도로 쭉쭉 올리다가, 그, 짱구 쪽에 가서, 어, 뒤통수 쪽 가서, 어, 90도로 올라가는 거예요. 그때까지, 그때까지 만약에 빗살이 되고 있으면 너무 짧게, 짧게 될 겁니다. 네, 그러면 안 됩니다. 네, 조심하셔야 되고요. 이렇게 툭툭 치실 때 90도로, 그렇죠. 90도로 이렇게 올라가 주시는 거예요. 네, 그렇게 90도로 올라가 주시면 아주 편하게 머리가 위에 머리 들어가지 않게 잘 잘립니다. 네, 이런 식으로. 툭툭툭툭툭 잘라 주시면 될것 같고요. 여러 번 자르는 것은 어떤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손님 입장에서도 어뭐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고 아주 괜찮게 아마 받아들이죠. 그래서 질감 처리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질감 처리 같은 경우는 어 수술 또 친다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블랙형 저는. 어, 보통 수술 좀안 치는 거를 추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숱안 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라인 쪽은 이렇게 빗살이 두꺼워도 어, 클리퍼로 해가지고 밑에 탁탁탁 해주시면 되고 아주 낮은 45도로 해서 싹 해가지고 올려주시는 것도 센스죠 뭔가 좀 있어 보이고 그죠? 무조건 리얼이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윗머리는, 윗머리 같은 경우,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를 90도로 든 상태에서 끝 속에 한 2cm 정도를 잘라주시고 툭툭 잘라주세요. 이거를 너무 오래 자르고 있으면 손님들도 불안하기 때문에 툭한 번씩만 툭툭 잘라도 조금 리얼한 상태에서 머리 자르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. 네. 툭 이렇게 한 번씩만 툭툭 잘라주세요. 앞머리 부분 곱슬기가 많기 때문에 눈썹, 눈썹과 눈과 눈썹의 사이인 어떤 그 상황에서 머리를 잘라주셔야 되니까 밑으로 밑으로 내리셔서 네 밑으로 내리시고 살짝 잘라주시면 돼요 위에 머리까지 층을 낼 필요가 없어요. 자르실 때 밑에 부분을 층을 내주시면 위인 어, 머리랑 밑에 부분을 너무 앞머리 같은 경우 밑에 부분을 위로 올려서 자르시게 되면 90도로 올려주시면 어 속에 머리가 안 잘리고 윗머리가 잘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층이 나버리면 곱슬머리는 최악입니다. 머리가 들뜰 거예요. 그래서 라인적으로 머리를 약간 좀 지저분함이 있으면 안 되니까 툭 잘라 주시는 것도 돼요. 끝에. 어차피 일자로 잘라도 그 일자가 안될 거예요. 곱슬이라. 그래서 정리하는 법을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, 이분은 또 우리 우리 잘생긴 총각은 보통 이 머리를 너무 짧게 자르는 거, 앞머리 쪽을 너무 짧게 잘라 달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정리만 하는 것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이렇게 약간 한 번씩 툭툭 잡아서 잘라 주시는 것도 좋아요. 네, 보통 머리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. 그리고 앞머리에 좀 삐쳐나오는 부분이나 이런걸 테스트로 머리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, 그리고 지금 뒷머리나 라인 이런식으로 좀 약간 툭툭 툭 쳐가지고 좀 템포가 필요합니다 머리는 약간 좀 자기만의 어떤 루틴을 가지세요 맞죠 네, 그거 좀 하시고 앞머리 삐져나오는 부분 툭툭 쳐주시고 네, 이렇게 해서 보통 머리는 이제 저희 마무리 됐고요 일단 좀 얼굴에 있는 거좀 털어 주시고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질감 처리나 라인도 잘따 주시고 네 이렇게 끝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 숱은 절대 치는 거 아닙니다. 감사합니다.